이런 표현이야. 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또한, 역시 또한. 자, 또 아까 소개한 거 한번 해봅시다. 역시 또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이게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주어 나오고, 닮아, 동사 나온다. 그 외에 긍정문이다. 긍정문. 동사가 나오는데 자, 주어 동사 나온다.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무슨 뜻이라고 해요? 역시 또하나 어디에 이런 게 나오느냐. 제가 두 가지를 쓸 거야. 긍정문에 쓰인다. 오케이. 긍정문이라는 게부정문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오냐면 자 이렇게 문장 맨 끝에 온다. 이거문 미라고 그래. 문 미에 온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자, I am a boy라고 할까요? I'm a boy. 저는 소년이에요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때 자, 1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이 저도 소년이에요 할때 I am a boy 뭐라고 얘기할까? two. 그렇지 이렇게 저도 또한 학생이에요. 어. 우와 투의 위치 가 어디에 있어요? 문미잖아 문미 아. 문장 맨 끝에 있죠?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이 동사가 긍정문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긍정문에 온 거야. 어. 두 번째, 두 번째 역시 또 하나 나타내는 표현이 또 뭐가 있느냐? 자,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계속 가볼 건데 자 이렇게 쓰요. 오우씨와 쏘.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가 나오더라어소 so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아니라 동사주어가 나와요. 와, 이렇게 나와요. 이때 소가 바로 역시도 환이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위치했는지를 보자.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긍정문에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 문장 어디 있어? 맨 앞에 나왔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 라고 해요. 문두. 문장 맨 앞에. 문두에 나어요 그럼 여기 2번 대답을 A가 난 소년이야 했으니 1번도 난 소년이야. 2를 이용했고요. 2번 대답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야 돼요. 소엠아이 라고 써야 돼요. 나도 나도 학생이야 라고 했습니다. 오 어떻게 됐어요? 여기 봐. V가 동사죠. S가 주어죠. 도치됐네요 동사죠. 여로 봐봐. 동사죠. 동사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이 동사는 뭘 쓰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앞에 동사와 같은 동사를 써줍니다. 비동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일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또 하나는 이런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두나? 거지나 디드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 독해 책에는 뭐가 나왔어? 두가 나와 있을 거라면, 그렇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세 가지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앞에 앞 문장의 동사와 관련이 있다. 앞 문장, 앞 문장. 바로 의 동사를 따라준다. 이렇게 된다. 앞문장의 동사가 조동사일 때 조동. 사 여기 봐봐 앞문장의 동사가 뭐였기 때문에 이거 봐 무슨 동사? 비동사였죠. 여기 비동사니까 여기도 비동사 써. 따라.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 다른 경우 한번 볼까? 어 다른 경우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A가 뭐? 나는 I can. 빨리 뛸수 있어. r u n Fast. 이렇게 써. 어, 나는 빨리 뛸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나왔니? 조동사가 나왔어. Can. Will. 이런 것도 조동사라고 했죠? 2번이 뭐라고 응. 대답하는지 잘 봐. 2번이. 응, 나도 빨리 뛸수 있어. 2번이. 나도 빨리 뛸수 있어. 자, so를 이용해 볼게. so. 그 뭐가 나올까? 조동사. Can. 이렇게 쓰면 나도 빨리 뛸수 있어. 알겠지? 이거 왜 그래? 앞문장이 조동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써줘. 했죠? 조동사만 써버리면 돼. 일반 동사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반 동사일 때 이걸 써주거든요. 이거 일반 동사일 때.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지금 계속 세팅이 되고 있어. 자 A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녁 먹었어. 어떻게 할까? I, 나 저녁 먹었어. I had dinner. Dinner. 어, 나 저녁 먹었어. 됐어? 그치? 나 저녁 먹었어. 그랬더니, 누가? 2번이. 나도 저녁 먹었어. 나도 저녁 먹었어. So? 자 이게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이럴 때는 시제가 과거예요. 해부, 해지의 과거형이니까 did i 라고리면 돼. 자 동사 주어 도출해. 나도 저녁 먹었어. 나도 저녁 먹었어. 그렇지? 다시 와. 세 번째.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어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 봐봐. 어, 주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주 l 이걸 써주기어 이것도 뭐야? 역시도야. 역시도. 어 나도 그래. 자 이것도 어디에 쓰여? 지금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문 위에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쓰더라. 주로 이제 금념말에 쓰이죠. 이것도 고대로 해볼까요. 자, 3번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 나는 소년이야. A가 나는 나도 또한 소년이야. 툴 썼고 여기는 소울을 썼으니까 나도 또한 소년이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I am 어떻게 해주면 돼. A boy as well 나도 또한 소년이야.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문 위에 온다. 문 위에 온다는 얘기는 뒤에 온다는 얘기죠. 음, 그렇구나.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자, 아 봐봐. 자, 봐봐. 아주. 긍정문. 추억. 공사 그리고 뭐 하나 나왔 이들. 이렇게 나왔어. 이들. 자, 여러가지 본다, 오늘. 이들. 여기도 역시또 아니야. 자, 아, 그러면 봐봐. 얘는 뭐 어디에 오냐면 공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에 온다 반드시 부정문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온다? 문 위에 온다. 끝에 오죠? 이렇게. 문 위에 온다. 자, 그러면 다시, 어, A를, A를 다시 이렇게 가져갈게요. 나는 소년이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I'm a student. I'm not, I'm not a student. I am not a student.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두려운 아이스 들어가는 거를 무슨 문이라고 해? 부정문이라고 해. 부정문. 이때, 4번이, 저도 학생이 아니에요. 할때 어떻게 쓸까요? 저도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쓴다면, I am, 이래? I am not a student.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되게, either, 이렇게 썼요 됐네 이더 어디에 왔어? 문 위에 왔어 끝에. 꼬리에 있 밑자가 이 꼬리인 자요 알지? 문 위에. 문장의 꼬리에 온다. 됐지? 끝에. 그 다음에 뭐? 부정문에 이더로 써주죠. 부정문에 이더로 써주죠. 됐지? 왜 이렇게 써요? 어? 또 있나? 또 있어요. 뭐가 있나? 이도 이런 게 있어요. 이더. n e i t h e 나해 봉사, 주어, 어, 이것도 아까 so처럼 붙여야 됐네 얘도 역시 또 아니에요. neither, neither. Oh, 또 하나만 더 쓸게. nor, 이런 것도 쓰기도 해요. nor. neither나 nor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5번을 집어넣을게요 5번 집어넣으면, 어, 나도 학생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된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쓰죠. neither, 어, neither. 또는 nor.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동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동사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자, 시제와 수에 맞춰서 do, does, did로 써줍니다. 여기 지금 무슨 동사야? 비동사니까. 자, neither am I라고 써졌네요. Neither am I, nor am I. 나도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학생이 아니에요. 어땠죠? 와, 역시 또오의 표현이 이렇게 많았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학생이 아니에요. 나도 학생이 아니에요. 구정문때쓸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역시또 하나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주어 동사 다의 끝에 뭐 추가 나올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긍정문이어야 돼. 긍정문. 긍정문은 부정문 아시 없어야 돼. 긍정문. 어? 긍정문, 부정문. 부정문, 긍정문. 자, 윤서야 이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지? 부정문이 없잖아. 나는 빨리 뛸수 있어. 만약에 이게 부정문이면 어떻게 돼? 나한테 집어넣어. I cannot run fast. 그지 부정문. 그럼 긍정문이고 뒤에 오니까 문민. 어, 소는 뭐야? 어디 갔어? 어, 문두에 왔어. 맨 앞에 오고, 도치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요? 문두에 뒤에 오고, 뒤에는 도치. 도취. 도치라는 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주어 나온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이따 나왔을 때는 도치는 안 되죠? 어, 문미에 왔죠? 부정문이 있대. 부정은 안만 여기 다어가면 돼요. 요것도 많잖아요. 요건 긍정, 부정이다 쓰이는데, 문미에 온다, 뒤에 온다.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따라와. 어디 온다? 오, 무조건 부정문에 와. 그리고 어디 온다? 문두개 온다, 맨날. 이게 오면서 뒤에는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도치. 어, 어서 바뀌었잖아, 두 개가. 그치?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으면, 깔끔하게, 역시 또한은, 동안은... 아, 끝났다. 요렇게 해서. 그리고는, 중학생은, 선정, 선인 대선밖에 안 봤습니다. 봤을...